Like 니가 말을놓는 것도 Like 너의 작은 말투도 나쁘지 않은 걸 Yeah Like the way 말없이 손을 잡고 Like the way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 걸 You know 물감처럼 파랗어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yeah I gotta tell you this 우리 두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's too late 아쉬워 벌써 열두시 어떻게 벌써 열두시네 보내주기 싫은 걸 알고 있어. feel it.